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려야겠다 싶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제가 살고 있는 지희시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연결관로 교체공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항상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삼각폴대가 쭉 세워져 있고 주변에 공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던 터라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해가면서 기존의 아스팔트를 긁어내는 커다란 장비가 한동안 요란스럽게 지나가고 오후 2, 3시경 아스팔트 포장 전에 프라이머 인지 검은 액체를 긁어낸 전에 살포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주차를 해둔 곳으로 가보았더니 제 차량을 포함 공사 진행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20여 대 이상의 차량에 미세한 검은 타르가 바람에 날리면서 차량 전체에 묻게 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살포 되던 곳이 주차돼 있던 차량들과 불과 2, 3m 정도의 거리였고 그날 바람도 공사 현장에서 자동차들이 있는 곳으로 부르고 있어서 타르가 자연스럽게 자동차 쪽으로 날릴 수밖에 없었고요. 걱정스럽게 보닛을 타월로 살짝 문질러 보았더니 이미 차 도장면 유리할 것 없이 전체에 날려 피해가 발생되고 주변의 차량들도 타월로 닦아보니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었다고요. 화가 나서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에게 관리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좀 파악했는지 책임자가 오고 차량을 봐라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니까 작업용 장갑을 낀 상태로 타르가 날린 것을 여기저기 문질러 보더라고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아 이건 여기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랬으면 어떻게 차 뒤쪽까지 그래요? 하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차의 옆차와 주변 차량들의 뒷면도 확인해서 보여주니까 당황을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 자기 차를 살펴보게 되고 아무래도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남겨놓아야 할것 같아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 상황과 피해 입은 차량들까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 관리 책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듣기 어려워 작업이 마무리 되시면 가시기 전에 어떻게 피해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공사를 마무리하고 장비를 챙겨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카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지시에서 상하수도 연결관로 교체공사를 발주 받은 건설사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했더니 본인 회사도 아스콘 업체에 사총을 줘서 진행이 된 것이라고 아스콘 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기에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낮에 현장에서 관리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그 사람이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주고 가야지. 왜 그냥 가버렸냐 했더니 겨울이라 장비를 챙기다 보니까 그랬다 하면서 검은 액체를 뿌린 건 노무자가 뿌린 것이니까 노무자에게 책임을 물어라. 노무자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문자로 노무자 전화번호와 세차비 정도는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 후로 3일 동안 전화를 피해서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들은 답변은 어처구니 가 없었습니다. 고소고발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최소한 당사자를 불러 내용이라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역시 답변은 같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황당하고 화도 나오고 정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제 보험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일단 자기 부담으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상권은 알고 계시죠? 일정액의 자차 부담금을 보험사에 지불하고 수리한 후에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해서 수리비를 돌려받는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발주처인 g e c 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라 해서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광급공사가 진행되었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도 시나 공사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내 재산의 피해 원상복구의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인 내가 안고 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건설사나 아스콘 업체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 방법을 보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서인지 별것 아닌 양모르쇠로 일관하고 지 e 시의 민원을 대응하는 방법 또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겠지만 돌아온 답변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전화번호 하나 주면서 여기가 공사를 진행한 업체다. 전화해봐라.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 발주처인 지희 씨도 관리가 안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희 씨의 관할 부서의 담당자에게 민원을 해결할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또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는지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쩐지 갑자기 건설사 대표가 일단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왔고 자동차들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겠노라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만1 3일 만에 해결은 보았지만 왠지 기분은 씁쓸했습니다. 방법을 모르고 소극적인 경우였으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번 일을 직접 겪으면서 또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때 자차보험을 빼고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로 피해 차주 중에 자차보험을 빼고 계약해서 상당히 난감해하는 분을 봤는데요. 혹시라도. 계속해서 발뺌을 했을 경우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자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끝낼까 합니다. 첫 번째, 자차보험이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내 차량의 수리비를 지원받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입니다. 두 번째, 자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비용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 수리비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경우엔 수리비의 20%이고 200만원부터는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그럼 자차 처리 후에 보험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의 총 수리비용이 200만원까지를 할증한도라고 하는데요. 이 할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200만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부터는 다음에 보험료가 일정 금액이 상승되고 보험고객등급이 낮아지고 보험금액이 할증되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라도 또 다른 상황으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모두 발뺌을 해버리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보험 처리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은 조금 걸렸고 해결이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2주 가까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는... 내가 네, 걸다 수고했어, 동태뷰.